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파동으로 해석하려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님들이 주식투자에서 파동이론을 적용해서 수익 내건 말건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임의 법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가파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중소형주와 신규상장주에서 대주주 분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 또한 추후 설명드릴 게임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학습에 불과하죠. 이점 참고하시어 제가 오늘 설명드릴 파동 발생의 이유를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와 연관짓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시작하죠. 주가의 흐름을 시간과 주가의 양축으로 나타낸 도표에서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자주 존재했다고 해서 과연 주식시장을 파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란 건 말이죠. 게임의 법칙 외엔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로 주가의 역사를 파동으로 표현한 후 그걸 어떤 물리학적인 방법과 접목하여 또는 어떤 확률적인 방법과 접목하여 해석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건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자 그럼 게임의 법칙에서 주가 파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파동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의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동이 생기는 이유는 게임의 운영자인 대주주가 저가에서 주식을 매집한 후 고가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토록 파동이론에 광분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 및 일반 투자자들이 그토록 파동에 집착하는 건 말이죠. 대주주들이 매집과 매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주가관리 테크닉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요 부분. 게임의 운영자인 대주주의 테크닉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주식시장을 파동이론 따위로 해석하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얘기하죠. 엘리어트 이론 중 상승산파 그리고 하락이파 아시죠? 즉 상승파 중 가장 상승각도 및 힘이 좋다고 하는 상승산파. 그리고 주가가 장기고점을 찍고 무너진 후 일시적으로 재상승할 때 생긴다는 하락이파. 여러분들이 파동이론에 집착하는 건이두 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량 종목의 대주주들이 상승산파와 하락이파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에 마치 고유한 파동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대주주들은 왜두 가지 파형을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물론 게임의 원칙과 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하락이파를 설명드리죠. 제가 주식게임은 대주주의 경영권의 질을 확인하는 게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주가상투에서 대주주의 주식 유량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주식 과매도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대주주는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은 주가 꼭지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물량만큼만 바로 재매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수량이 매수되면 추가 매수는 안 하죠. 고로 주가는 하락 2파 후에 장기 대폭락의 장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참고로 대주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보다 훨씬 아래서부터 매도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가 꼭지에선 그들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물량마저도 던지는 도박은 항상 일시적으로 짧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주가 고점에서 금융자본 또는 또 다른 산업자본의 m&a가 발생하기다.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 이유고요. 그럼 상승산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매집이 끝난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만들기 위해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죠. 물론 대주주는 상승산파가 만들어지면 일단 매도에 들어갑니다. 왜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지 벌써부터 매도하냐고요? 대주주는 주식 보유량이 다른 게임의 당사자들보다 할 많습니다. 고로 그들은 일단 시세차익을 만들면 바로 매도에 들어간답니다. 자 이런 어쩔 수 없는 과정들? 상승산파와 단기간의 주가꼭지, 하락이파가 주가차트에서 어떤 규칙성 갖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으로 자주 그려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파동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물론 아니죠. 파동은 단지 게임의 법칙상 그저 자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발자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을 파동이론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신다면 님들은 몸에 신나 뿌리고 담배 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주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암튼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니 하는 그딴 거에 연연하여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게임의 법칙을 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착각과 무지함을 알려드리다 보니 오늘도 엉뚱한 소리만 하다 끝나는군요. 담부터는 헛소리 안하고 게임에 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